꼭한 짐에만 살 필요 없어요 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설채연행동학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드리는 Q&A 시간 네, 질문 주세요 직 혹은 직 괜찮을까요? 안될게 뭐가 있을까요? 됩니다 <웃음> 세상이 거의 2.5집 살림하고 있거든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 잡히는 우리 카메라에 바로 뒤에 있는 썸머 피디의 집에 자주 갑니다. 저 출장 갈때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못 데려가는 곳이면 우리 썸머 피디한테 맡기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어디 호텔에 맡기면 나도 걱정을 할 텐데 가장 믿는 사람과 또 세상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그 집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 집도 자기 집이거든요. 저보다 부자예요. 집이 두 개야. 어쨌든 훨씬 더 삶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꼭한집에만살 필요 없어요. 단! 꾸준히 가서 그 공간이 여기도 안정적인 내 공간이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이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만 생기면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항상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낯선 공간에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 저기 모르는 강아지들은 어떤 강아지들인지 불안에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자취생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두집 살림할 때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취생들은 우리 가족들 가족들이면 자주 받고 그 집도 자주 가면서 내 공간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문제없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적응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힘들어할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맥락을 모른다. 가족 중에 하나가 자취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갑자기 여기는 어디고 무섭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처음 맞는 냄새도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러면 처음에는 힘들어 하는데 결국 내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족들이 키우는 저의 처남 버블이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 저의 처남이라고 적었더니 버블이 이름이 처남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동생이기 때문에 네, 천엄이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르는데 버블이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거나 하면 저희 집에 같이 와요 근데 처음에 많이 불안해 했어요 혼자 잘 있지도 못하고 잠도 잘못 자고 근데 자주 오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도 자기 집이 돼서 오는 순간 이제 좀 좋아해요 운전을 해서 여기 들어올 때딱 보고 되게 좋아하고 저희 집 주변에 산책 코스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을 때 불안한 감정 하나도 없이 되게 편안하게 잠도 자고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기 주 집으로 가고 오히려 저는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두집 살림을 좀 준비하다가 새로운 집에 가게 되면 애들이 배변 실수를 한다거나 외부 소리에 짖는다거나 아니면 마킹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 적응이라는 건 우리가 해주는 게한 30%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게 70%예요 그리고 이 이겨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서 완벽하게 케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집 살림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 집에 자주 놀러가고 그 사람과 충분히 친해지고 이런 시간을 늘려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방법을 탁 하고 썼더니 얘가 이, 집, 이 공간을 갑자기 팍 좋아하게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두집 살림이 가능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반려견의 두집 살림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짧게 답변 드려봤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